여기 바로 이곳에 내가 있죠 알수 없는 시간 속에서 다시 뒤돌아보면 사랑이란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모두 혼자 라고 생각 할 지도 몰라. 내가 그랬 듯이 그래요? 개고 치했 해. 사랑할 수 있겠지 그대야 언젠가는 너무 많은 것들을 꿈꾸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야윈 그대 눈빛에 담긴 나 모두 혼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네가 그랬듯이 그래요 너무 지루했던 너는 해 겨울처럼 가슴 시린 어제보 눈물 없이 사랑을 소유. 세월이 그동안 떠나도 어제보다 속도는 무도 오늘보다 기쁜 날도 눈물 없이.